제로야 잠깐만. Three, two, one, 포라트. 아, <웃음> 잘한다. 어 제로가 너무 놀랬네. 예, 제로야 <웃음> 누나가 왜 이런가 싶지. <웃음> 2007년 소녀시대 꼬꼬마 리더로 데뷔했을 때. 그때 알았을까요? 올타임 레전드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이 될 줄. 2015년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을 때 그때는 알았을까요? 여자 솔로 뮤지션 중 최다 앨범 판매량을 달성할 줄. 2022년 i n o u 가 타이틀곡이 됐을 땐 알았죠. 대중들도 태연 씨처럼 좋아해 줄 줄. 은빛 화살로 리스너 음악 취향의 엑스텐션 태연씨 러브게임 초대서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태연씨. 반가워요. 오, 보는 오 라디오입니다. 카메라 보시고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어, 네. 러브게임 시, 어, 청취자 여러분. 네. 너무 반갑습니다. 태연입니다. 아, i 엠 b u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IMBU 오자마자. <웃음> 예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니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인데 저희 그때 갈비뼈 부러졌을 때 태연씨가 <웃음> 앨범 들고 찾아오고 맞아, 맞아. 이렇게 오랜만에 정규를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웃음> 아니 언니. <웃음> 중간에 좀 내, 오셨어야지. <웃음> 그쵸. 너무 길었어요. 그쵸. 텀이 너무 길었죠. 예. 저도 근데 저는 언니를 항상 만나고 있었어요. <웃음> 어떻게 해요? 이제 라디오로 아 라디오로 네. 그러니까 라디오 들으니까 저는 뭐 항상 태연씨 영상을 늘뭐 <웃음> <웃음> 늘 보니까 근데 제로의 실물을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쵸 오늘 제로를 데려왔어요. 아니 어떻게 오늘 제로를? 어 너무 실물 깡패네. 어, 실 실물 깡패예 예. 예. 어. 화면보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여러분 비주얼을 <웃음> 뭐 태연 씨가 뭐 이번에 지금 뭐 비주얼 난리 났는데 아이고. 제로가 나오니까 네. 어, 지금 살짝 위험해. 약간 약간 비교되나요 조금? 어 약간 밀려해요 어, 지금 밀려고요. 리해 어, <웃음> <웃음> 카메라에 보이지 마. <웃음> <웃음> 아니 제로 포토 카드가 이번에 있어가지고. 어 맞아요. 그 포토 카드는 어떻게 갑자기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건지 기획을 하신 건지. 어 이제 포토 카드를 준비할 때 네. 이제 사진첩을 막 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베스트 컷을 골라야 되는데 좀 이제 베스트 컷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어 갑자기 드는 생각에 네. 어 약간. 당첨 느낌처럼. 그렇죠. 예. 네. 제로가 쭉 나오면 너무 귀엽지 않을까. 어, 왜냐면 생각지도 않았잖아. 보통은 다 연예인 셀카가 주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제 솔로들은 단독샷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음, 제 사진이 나오니까. 오, 이거 딱 나와서. 너무 그게 반가웠고 어떤 좀 재미? 네, 네. 뭐 그런 게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아르탱미스라고 아, 새로운 그치. 수식어. 항상 우리가 미드탱으로 지내다가 이제 아르탱미스 아, 새로운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이 이런 이제 뭐 수식어에 대해서 음.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아제어 어, 현실은 이제 제가 아주 키도 작고. <웃음> 약간 어~ 데뷔 초의 별명처럼 조, 꼬꼬마리더 뭐 꼬꼬마 리더 뭐 이런 예. 수식어가 항상 있었기 네, 때문에 꼬꼬마 리더 어, 약간 이런 여신 수식어는 굉장히 낯설고 아~ 낯설 아직도 낯설어요 아~ 예 어, <웃음> 활동을 지금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낯설어요 아~ 겸손하고 싶어요 아~ 네. 겸손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 여신까지는 아니다. 네. 아직은 아니다. 근데 네. 뭐 이미 뭐아르테미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번에 타이틀곡 정할 때 I M B U. 사실 이제 네. 태연 씨가 강력 어필해서 이 곡이 타이틀곡이 됐는데 네. 네. 그때 딱든 생각은 평소에 징크스 좀 있잖아요. 태연이 어. 안 좋아하면 뜨잖아. 그렇 근데 무슨 마음으로 이걸 강력 어필을 하신 건지 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갑자기 느껴졌고 네. 어 뭔가 좀 설득을 시켜보고 싶다 이걸로. 음. 그러니까 정말 그냥 약간 깡이었던 것 깡이에요. 같아요. 깡이에요. 예, 에이, 태연의 깡. 그랬나 봐요. <웃음> 아니 근데 이제 발표하자마자 음원차트 일위 휩쓸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결과가 아니다. 좋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아 대중들의 마음을 내가 읽었네. 어 대중들하고 어. 나하고 통했네라는 그 느낌이 왔을 때 결과가 어. 좋았을 때 지금 마음은 어때요 지금 너무 짜릿하죠 <웃음> 너무 짜릿하고 <웃음> 아 이게 그니까 내가 대중의 길을 뭐 읽었다 이런 거라기보다 네. 아 그래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그쵸. 있으시구나 네. 이런 생각에 되게 뿌듯했고 그냥 뭔가 진심은 통하는구나! 맞아.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웃음> 앞으로는 태연씨가 어떤 장르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뭐 어떤 장르 해도 다 대중들이 그걸 따라와 주니까. 아우 정말 오늘 워밍업 몸좀 푸시라고 워밍업 퀴즈를 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몸좀 푸셔야 돼가지고 어. 예. 1414님이 오늘, 네. 우리 탱구 팔뚝은 시리고 손은 따숩겠는데요? 이렇게 또 문자 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언니 보자마자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지금 더워요. <웃음> <웃음> 너무 반가워해가지고 <웃음> 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 난리가 지금, 났었거든요 네, 한바탕 했죠 예, 네. 예 한바탕 거기다 제로까지 껴서 아. 제로가 제일 조용했어요 지금 제로는 핫팩이에요 저한테 <웃음> 아, 너무 따뜻해서 <웃음> 네. 지금 더워요 그리고 제로가 방송을 안해 조용히 있네요 조용히 예. 네. 네. 건들지 않으면 예 건들지 마요 워밍업 퀴즈 준비했습니다 태연이를 맞춰봐 <웃음> 자 퀴즈 어? 나가요 네. 퀴즈 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사람들이 가태연, 가태연 이란 칭찬을 해주셔서 이번 IMBU 뮤직비디오에서 달의 여신 이분으로 제가 변신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 중한 명인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아르테미스 2번 빛을 쏟는 스카이 아이 이 아이 나는 진짜 이번이 정답으로 나는 <웃음> 하고 싶다. 진짜 이 목소리 듣는 순간. 아 아유 진짜 여러분. 아, 민망해라. <웃음> 멋있다. 멋있다. 저 이거 진짜 라이브 오랜만에 듣잖아요. 항상 어, 영상으로만 네. 보다가. 네, 예. 감사합니다. 샵1077 50원 이료 문자 1 0 0원에기면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은 달처럼 동그랑 마카롱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요. I am be u 이 곡입니다. 예,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더니 <웃음> 타이틀곡 태현 씨가 강력 어필했던 타이틀곡 들어볼게요. So I V U I, I am V U 와, 와 수다가 끊이질 않. <웃음> 와 <우와>, 지금 음악이 <웃음> 언제 끝났나 싶게 지금. 네. <웃음> 여러분 정답은 1번 아르테미스였습니다. 마카롱 선물 받을 분은 성곡표에 올려둘게요. 방송 끝난 뒤 박서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웃음> 홍동훈님 태연 누나 어제 음반 컴백 무대 진짜 여신인 줄. 근데 진짜 어저께 방송 저 보고 네. <웃음> 진짜 그냥 여신이 그냥 저 시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웃음> 태연 씨가 비주얼 진짜 미쳤다 진짜 싶은 거예요. 아니 너무 열심히 잘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진짜로. 아니 근데 화살이 바바박 바바박 어, 그거, 위에서 꽂히는 네, 거. 그거는 어떻게 촬영한 건지 좀 아.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태현 씨좀놀랬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많이 놀랬고요. 소리가 더 컸죠. 우리가 들은 소리보다. 그쵸. 막 무슨 장비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웃음> 소리가 났는데 어 정말 그 연출력에 너무 놀랐고 네. 어. 그 밑에 바닥에 큰 자석이 있었어요. 에. 그래서 위에 이렇게 기계로 올려서 아 화살을 그대로 떨어뜨리니까 자석에 붙듯이 탁탁탁탁 꽂히더라고요. 야,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웃음> 근데 그걸 보고 저도... 어 이렇게 방송 음악 방송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어가지고 다 처음 봤죠 우리 최초였죠. 그, 네, 그래서 피디님께또 제가 절을 하고 <웃음> 너무 감사드린다 <웃음> 어,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도대체 생각해 내셨냐고. 감사하다고 자, 자석을 이용한 여러분 이게 하강이었습니다. 하강. 맞아요. 네. 그런 게. 어, 근데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 음반 꼭 한번 봐주시고 아니 어저께 엔딩이 또 미쳤. 라는 생각이 아. 들었던 게 엔딩을 정면을 쫙 해서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얼굴을 싹 돌리던. 그거 어쩌다가 나온 겁니까? 아 원래 안무가 이제 예. 고개를 돌리면서 옆모습으로 끝나는 네. 엔딩인데 네. 우리가 또 엔딩요정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있죠 있죠 이거 중요해요. 네 그래서 또 엔딩요정을 무시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싶어서 예. 시선을 좀 오래 주기로 예. 마음을 먹고 예. 그래도 또마지막는 원래대로 하자 아, 아 그래서 쭉 봐주다가 싹 돌린 거는 그럼 즉흥적인 네. 건 아니었네요 어 계획적이었죠 계획적이었습니다 <웃음> 여러분이 보신 그 엔딩 우리가 <웃음> 수십 번본그 엔딩 아 그래서 이번 일요일에 s b 스 인기가요에서 또 맞아요. 다른 엔딩이 있잖아요 아네 어, 근데 뭐, 네. 솔로는 항상 본인이 혼자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 엔딩을 나눠가 줄 수가 없으니까 혹시 뭐 생각해 놓은 어... 거나 글쎄요 어... 그딱 정해진 포즈가 있긴 해서 사실 그러니까 어. 안무가 있어서 에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화를 쏴 주신다거나 어? 화를? 좋아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기대하세요 화를 우리가 <웃음> 근데 너무 진지하게 엔딩이 끝났는데 <웃음> 화살을 예, 화살 빅 피트의 화살을 쏘기 뭐 예를 들면 네. 마지막은 진짜 그냥 마지막이니까 귀엽게 쏴주셔도 되고 네. 그냥 그냥 손들을 향해서 예 그냥 우리 마음을 향해서 큐피트의 화살을 쏘는 거죠 우리 다 대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다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 눈빛 화살 눈빛으로 화살을 <웃음> 쏴주셔도 되고 어, 좋다 좋은 붙... 아이디어다 감사해요 언니. 여러분, 혹시 엔딩으로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이야! 지금 어! 보내세요! 지금 보내면 <웃음> 우리가 참고할게요. 우리, 왜냐면 볼수 있어, 태현 씨가 여러분. 그러니까 샵1077 50원 유료 문자, 백원에기문자 아 고릴라로 본인이 보고 싶은 엔딩을 하나 정해주시면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부탁드립니다. 예, 뭐, 뮤직비디오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어, 어떻게 성공개한. 네. 네. Can control myself. 이거 선공개해서 라디오에서 노래 막뛰어리고 했는데 <웃음> 네, 네, 그때 막 네, 난리 감사합니다. 났었거든요. 또 뮤직비디오가 네. 아니 처음부터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나 너무 깜짝 놀랬잖아. 태연씨. 굉장히 사연 있는 여자. 예. 네. <웃음> 아니 막 얼굴에 막 상처 나고 근데 그 피를 막 닦고 뭐 이럴 때는 네. 그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게 첫날 첫 씬이었어요. <웃음> 그래서. 아유, 어렵다. 네. 어, 저도 이제 뭐 제가 어, 영자가 배우, 아니니까, 사실. 근데 네. 음. 저도 사실 어색하고 많이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긴 음. 했는데, 어, 몰입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잘. 잘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뭐, 음악도 깔아주시고, 이렇게 막 안개도 뿌려주시고, 음. 네. 그손막 씻는 장면 나오잖아요. 어, 네, 네. 네. 네. 그때 그피 뭐였어요? 그거. 음. 설탕물 같은 <웃음> 설탕물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설탕. 다 얘기해도 되나 봐 <웃음> <웃음> <웃음> 설탕물 이렇게 닦을 때 그러면 막찝 단내가 <웃음> <웃음> <웃음> 와 단내가 네, 약간 사탕 시럽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도 네. 뭐막 예, 찝찝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네요. 네. 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또 하네요. 그래도 사실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서로 여러분 태연 씨의 그 연기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타이틀곡과는 전혀 다른 계열의 연기기 때문에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좀 전까지 말씀드린 Can Control Myself 이 곡을 듣고 잠시 후에는 태연 씨가 직접 골라온 수록곡이 있습니다. 네. 이어드릴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에 박소현의 러브게임 박소현의 Love 태연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이면아님이 네. 제로 잔다. 크크크크크. <웃음> 아. 지금 생방도 중에 예. 네, 아주 고니 예. 자다가 지금또 눈을 떴는데 얘도 눈치는 있나봐요. <웃음> 그래, 어. 눈은 떠야지 저거야. <웃음> 엔딩 포즈 몇 분들 또 많은 분들 보내주신것 네. 중에 몇개좀 골라봤는데 곽준호 님이 주셨습니다. 음. 바닥에 꽂힌 화살을 뽑아서 물어주세요. 와. 아 이거는 너무하시네 곽준호 님. 아, 그건 이제 지났습니다. 그 그래. 네, 이거 어떻게 이제... 물어요. 안, 너무 힘들어. 저번 방송에 이미 지나간 예. 컨셉이어서. 이건 사실 조금 어렵고요. 홍준 님. 음. 화살이 불편하면 총이라도 쏴주세요. 어. 아 여기서 여기서 카메라 보시고 총 한번 쏴주세요. 아 요겁니다 요거 <웃음> 여러분 요총 쏘는 거 요거 오. 오주영님 오리온 별자리를 만드는 거 어때요? 그 오리온 별자리가 어떻게 생긴지 조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려야죠 이렇게 그쵸? 그리는 에이. 거죠 예. 그리고 어, 데이비드 리님이 진지한 표정 하다가 V 하고 윙크 이제 전형적인 아이돌 친구들이 그렇죠. 네, 할수 있는 맞아요 네, 네. 엔딩 요정 엔딩 요정 보통 윙크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서민경님 주셨습니다 머리 위에 V 토끼 흉내 아, 토끼요 예 이렇게 요것도 토끼. 이게 이제 여신의 이미지랑 조금 쉬어서 <웃음> 여러분 여기 조금 뭐 어색할 수가 있어서 사팔3 2님 어. 엔딩으로 보라트 보고 싶어요. 보라트요. 예, 이렇게. 어... 보라트. 앙상한 보라트가 될것 같은데. 아, 앙상한 보라트 그래서 여러분 윙크하고 보라트는. <웃음> 아, 어떻게든 피하는고안 아, 하려고 지금 마음을 접었어. <웃음> 윙크하고 보라트 안 하려고. 아, 그 마스크 쓰셨으니까 여기서 보라트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자, 제로야 잠깐만. 3, 2, 1. <웃음> 보라트. 아. <웃음> 잘한다. 어, 제로가 너무 놀랬네. 네, 제로야. 누나가 왜 이러는가 싶지. <웃음> 제로가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저하고 눈이 마쳤는데. <웃음> 여러분, 미리 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미리 보기로 보여드렸고, 태연씨가 또 어떤 엔딩을 네. 만들어낼지는 돌아오는 일요일 마지막 방송을 꼭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태연 씨가 골라온 사실 뭐다내 새끼들이라 음. 어떤 곡이든 소중하지 않은 곡이 없지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좀더 많이 들어줬으면 하는 태연 씨의 원픽 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 곡입니다. 태연 어른아이 여기가 킬링포인트예요. 산타가 나오죠. 정말 도입부 장인. <웃음> 인트로 장인. 진짜 뭐 <웃음> 여러분이 라이언 하트 도입부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지만 그 외에도 태연씨는 정말 많은 곡들 을 옛날부터 그때 인트로 요정이라는 장인이란 말이 없을 때부터 인트로를 만들어낸 친구예요 태연씨가 제가 본의 아니게 또첫 소절을 많이 맡았어가지고 소녀시대 네. 활동 때 그래서 도입부를 그쵸. 도입부. 제가 많이 시작을 했죠. 에이. 도입부 장인.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없었죠. <웃음> 요즘에는 있어요. 도입부 장인이라는 말이. 어... 아니 그래서 정말 많은 후배들이 태연씨를 롤모델로 꼽고 있는데 지금도 도입부를 하는 또 연습생 중에서도 도입부 음... 장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아, 근데... 나는 요런걸 좀 신경 쓴다. 이런 거 있으면 좀팁 하나 알려주고 가세요 어... 일단 좀 자기 최면을 많이 거는 편이고요 아, <웃음> 왜냐면 네, 이 곡의 시작이니까 네. 그리고 이 모든 컨셉이 저의 시작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빙의를 하는 느낌으로 다가 빙이야 <웃음> 그 연기할 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연기자처럼 집중을 해야 되네요 그쵸 그쵸 네, <웃음> 주유정님이 산타 나올 때 그냥 끝 맞아요 이 산타가 아. 끝났어요 산타를 믿지 않게 된 순간부터 여기가 끝이 아. 그때는 무슨, 상상, 무슨 상상하면서 녹음했어요 이거 도입부 때는 어, 약간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 가사 내용처럼 약간 새초롬하게 그러니까 나는 어른이지만 아직도 동화 같고 그런 해피엔딩을 꿈꾼다 네. 어, 지금 가사에 딱 나온다 그렇죠 네. 그 가사를 상상한 겁니다 네. 태연씨가 어른인데 그래서 뭐 섹시 컨셉 이번에 뭐 앨범 자켓에도 보면 은막 아니 속옷을 <웃음> 입고 찍었어 여러분 올해 이제 슬립이 트렌드긴 해요 올해 네. 근데 속옷차림으로 나온 섹시한 컨셉도 있지만 속옷이 <웃음> <소고시> 어... 아닙니다 <웃음> 슬립드레스입니다 슬립드레스입니다 여러분 <웃음> 슬립드레스 예. <웃음> 근데 어떤 때는 또 아이 같은 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 아티스트로서 나 방송 또 라이브 네. 방송 할때 어떤 때 본인이 어... 나 아이 같다라고 느끼는지. 어, 집 가고 싶다고 징징거릴 때. 아 네, 집에 때, 가... 참, 나도 안 변한다. 그래, 옛날에, <웃음> 어렸을 때도. 나도 안 변한다. 집에 <웃음> 가고 싶어요, 지금? 이제, 아니, 지금은 안 가고 싶네요. 네, 지금은 네. 괜찮아요. 네, 지금 네. 몹시 즐기고 있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웃음> 여러분, 어른아이 또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 노래 이어가 볼게요. 넌 괜찮아 넌 그렇지도 않잖아 그리 외로움 타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Set Myself on Fire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을 추천한 이유 하나 알려주세요. 이 곡을 들었으면 좋겠는 이유. 어, 일단 제가 어 제가 잘하는 거. 덤덤하고 담담하면서 태연하게 말하듯 노래하는 그런 저의 특징이 담겨있는 곡이고 가사가 되게 와닿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애착도 있고 가사 때문에 네 뭔가 약간 정말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음. 너무 솔직하게 담은 그런 가사 네, 켄지씨가 네. 가사 잘 쓰죠 켄지 언니께서 음. 네, 또 네, 다시 만난 세계 해주신 분이잖아요 작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사도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진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진짜 Set My Self On Fire가 이게 또 줄이게 되면은 네. 그렇죠 SMOF 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스모프네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탱구가 또 줄임말 엄청 좋아합니다 아주 아주 <웃음> 기가 막히게 줄이잖아요 <웃음> 뭐 미트탱은 <웃음> 너무 유명하고 네. 어대블탱은 들어봤죠 대블탱아 대체 불가 탱탱고 <웃음> <탠고, 웃음> 그렇죠 그리고 태노고 들어봤어요 태노고 어 태노고 알죠 아, 태노고 노래해줘서 고마워 태노고 그치 네. 아니 요즘에 혹시 배운 신조어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듣기 좋았던 태연 씨 수식어 있으면 하나 꺼내봐요 어 요즘 팬들한테 제가 항상 배우거든요 근데 최근에 배운 건숨수 숨수+ 숨수 예 네, 숨수 뭐예요 숨수 숨수 숨수듯 스밍해라 숨쉬듯이 아 숨이해라 숨+ 숨쉬듯이 아, 스밍해라. <웃음> 네, 숨쉬, 스밍해라. 스밍해라 뭐 이런 어,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숨수 다 하고 있어요 숨수 <웃음> 어,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숨쉬듯이 스밍다고 영상도 보고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소수해준 우리 팬분들 다시 한번 소원 감사드립니다. <웃음> 네. 예, 작년부터 준비했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타이틀곡은 녹음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렸다 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꽤좀 신경을 썼고 네. 그러면 가장 빨리 오, 이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났네. 제일 빨리 녹음 끝난 곡 뭐예요? 어, 어른아이 어떤 아, 것 같아요. 아까 들었던 아까 앞서서 들었던 네. 그 곡은 어떻게 빨리 오 글쎄요 어, 벌써 노래 한 곡을 다 들었네 네다 들었죠 오. 빨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 이 그, 없어요 그, 그냥 어쩌다 보니 응. 끝나 있었어 아,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에이.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까 그 산타 여러분 그곡 그거. 네, 그거가 제일 녹음이 빨리 끝난 곡입니다 제목. <웃음> 어, <높게>. 민망해 <웃음> 다음 곡 바로 이어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곡 제일 좋아요. 어, 진짜요? 네, No Love Again. 왜냐면 제가 약간 그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 옛날 감성도 있고 오, 이게. 약간 디스코리듬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 세대, 약간 레트로, 이 약간 제 세대거든.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No Love Again인데 이게 Love Game으로 들립니다. 들어보세요. Love Game으로 들려서 난 이게 Love Game 위한 곡 같아요. 오, 그러네? 이게? 자르니 그러네요. 붙여서 들으면. 거기 만약에 불러줄 수 있으면 태연씨 한번 불러주세요 러브게임으로 totally yeah! 그렇게 들린다니까 여러분 like okay? yeah! yeah! 작사를 하네 nah, 이제 너무 <웃음> 좋아 <웃음> 라이브를 들어왔습니다. 아니 태연 씨가 작사 뭐 이제는 뭐 작사 참여한 이런 곡들이 우리 성공개했던 곡들도 작사 참여를 했으니까 아니 그때는 어떻게 멜로디 듣자마자 딱좀 느낌이 왔어요? 어땠어요? 어, 곡 분위기에 맞게 막 스토리들이 떠올랐고 어, 네. 곡 멜로디 듣자마자 네. 그 분위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스토리가 떠올랐고 이미지가 연상이 돼서 뭐 이런 뭐피 분장 뭐 이런 것도 상처 분장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Can Control Myself 이뮤직 비디오 도입부부터 <웃음> 태연 씨의 그런 상상했던 것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아, 예.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판을 크게 벌릴 생각은 아니었답니다. 저요, 예. 일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그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시게 된 거예요. <웃음> 예. 아, 아, 러브게임으로 들린다니까 러브게임이야, 진짜. 이거는 놀터 나가면 이건 무조건 러브게임으로 들어가요. 어? 100%야. <웃음> 여러분, 진짜 이거는 태연 씨 말고는 다 이건 러브게임. 그래. 너무 좋아 이거, 어, 이거 로고송 예. 같은데요? 근데 원래 제목은 여러분 No Love Again 입니다 No Love Again 네. 예. 어떻게 태연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 하나 내려주고 가세요 사랑이란 뭐 어떻게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정해주세요 사랑이란 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 표현해주세요 그럼 제로는 자고 있지만 어, 사랑이란 사랑이란 이거다 사랑이란 이기적인 것이다 이기적인 것이다요? 왜요? 자서요? 네 <웃음> 지금 누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웃음> 잠이나 자고 있고 지금 잠도 완전 푹 자고 있어 푹자 어, 열심히 누나가 지금 기저귀값을 벌고 있는데 아, 지금. 사료값 벌고 있는데 <웃음> 아까 애교할 때 보라탈 때 한번 깨서 보고 네. 지금 여러분 정말 쿨쿨 제로가 너무 잘 자고 있네요 짜브가 아. 됐는데 얼굴이 <웃음> 그런데도 자고 있어요 아근데 사랑은 이기적이다 네. 굉장히 독특하게 또 굉장히 따뜻하게 내려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독특하네요. 사랑은 이기적이다라는 정의를 아우 제로가 지금 얼굴 흔들고 리좀 어, 불편한가봐요. 네, 네. 그 그러니까 힘이 들어갔나 보네. 그아 얘기를 할때 태연 씨 팔에 네. 제로가 잘 자고 있습니다. 다음 노래 갈게요. 바로 품입니다. 품. 자, 이 곡은 팬송. 오내 팬들한테 네. 같이 네. 들려주고 싶은 곡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유나씨도 인별그램 스토리에다가 품하고 타임리스 막 이런 거 좋다고 올리고 맞, 댓글로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 품이곡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 일단 어, 제일 마지막에 녹음 네. 음. 앨범곡 중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곡인 걸로 기억하고 있고 네. 어 이것도 좀 단시간에 끝냈던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네. 그냥 쭉 이어서 그냥 쭉 느낌. 불렀어요 네. 이런 곡이 진짜 태연씨랑 잘 어울리고 <웃음> 우리한테도 힐링이 되는 곡입니다 예, 굉장히 약간 벅차오르고 되게 뭔가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라고 해야 되나? 희망적이기도 하고. 네. 예, 우리 소시 멤버들 반응 좀 알려 주세요. 응원의 문자 오. 또 모니터 해준 친구도 있을 텐데 좀 기억에 네. 남는 거좀 얘기해 주고 감사 인사도 좀 전하세요. 어, 요즘에는 뭐 SNS로 예, 이제 다. 우리가 다 소통을 하니까 예, 댓글 달고 네. 네. 그 스토리라고 하죠. 예. 네. 이렇게 또 인증을 또 이렇게 해 주면서 예. 응원 많이 해주고 또 따로 뭐 DM으로도 음. 대화를 또또 또 하고 네. 뭐 너무 잘 듣고 있고 너무 좋다 그리고 최애 곡들을 그렇게 꼽고 가더라고요 아다 어, 달라요? 아니면 비슷해요? 어 뭐다 다르던데요 갓더비트 아 네. <웃음> 멤버들한테도 오! 응원의 메시지 왔는지 왔습니다 네, 모니터랑에 네, 우리 보아 님께서또 제일 먼저 아 축하해 주시고 보아 씨는 후배들 음악이 나오면 그걸 네. 다 들어봐요 어 진짜 너무 과들하게도 네. 수록곡도 싹다 들어봐요 보아 씨는 음악 방송도 또 후배들도 네. 음악 방송도 꼭다볼 거라고 응원도 해줬고 어막 뮤비 캡처해서 보내주고 근데 이번에 <웃음> 뮤비가 진짜 여러분 역대급 비주얼 진짜 최고거든요 <웃음> 태현 씨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도 뮤직비디오 볼거 아니에요 본인 더 보잖아요 아, 그쵸 네 본인은 어때요 진짜 어,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비주얼 폭발인데 본인 느낌 좀 얘기해줘요. 어,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모니터를 잘 못해요. 제가 스스로 저의 모습을 잘못 보는데, 네. 아, 이번에도 스태프분들이 정말 하, 한 몸처럼 일을 하셨구나. 네. 우리가 하나가 됐구나. 네. 그냥 뿌듯하죠, 그냥. 뭐, 제 얼굴을, 뭐, 어떻게 말하긴 좀 제가 민망하네. 아, 근데 정말 너무 역대급 <웃음> 뮤직비디오라 없었지? 여러분, 뮤직비디오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많은 롤모델, 수많은 후배들이 태연 씨를 롤모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영상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링크해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음. 그리고 팬들이 그럴 때는 느낌이 어떤지 어~ 솔직히 약간 네. 부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 더 열심히 네. 잘 해야겠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 노래를 이렇게 어, 커버해 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알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정성과 그 노력에 너무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네. 감사하고, 어, 놀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아, 태현 씨는 롤모델로 꼽은 어, 아이돌. 아, 놀터를 나와서 인증을 좀 해달라. 아, 같이 좀 네, 인사도 좀 나누고. 그렇네. 제가 밖에안 나가니까. 아, 그러니까 아, 태연씨 좀 나와요. 아니 지난번에 <웃음> 우리 여기 윈터씨가 네. 러브게임 나왔을 때 어. 태연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막 그래서 태연씨 노래를 한뭐 여러 곡을 부르고 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네. 실제로 놀터 가서 만난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윈터한테 다시 물어봤죠. 태연 언니를 만났는데 <웃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아, 생각한 말을 다 하지 못했다 허, 하, 아니 80%를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 진짜 어, 윈터 씨가 근데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대요 이게 너무 아, 좋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무섭나? 아니 너무 예뻐가지고 말을 못하겠대. 왜냐면 이게 사람인가 요정인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말을 못하다가 녹화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후배들이 많으니까 어.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예.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 너무 고맙고요. <웃음> <웃음> 더커보여주세요네 아. 이번에 신곡도 있으니까 제가 계속 곡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우리 아. 노래하면서 재밌게. 그렇네. 살아봅시다. 그렇네. 노래를. 아, 근데 계속 너무 어려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도전 깨기 도전인 것처럼 여러 장르를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고, 후배님들 커버해주시고 네. 놀토에 한번꼭좀 환영해요. 출, 출연해주시길. 그리고 이제 이번에 킹덤2 MC를 맡게 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태현 씨가 어? 약간 좀 부담 가실 것 같다는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걸그룹들이 있을 테고 또 저, 제가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어, 부담이 돼서 약간 고민도 했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런 기회 아니면 음. 또 언제 이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수있으며뭐또 언제 또 이렇게 대중들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무조건 하기로 <웃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놀토에서는 사실 뭐다 mc 체제 니까 예또 음. 이게 n분의 1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태연씨가 모든 예, 걸그룹들 을또 끌고 가야 되는 아, 거의 네. 예 리더 같은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그 리더의 짐을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오, 것 같아요 어깨가 살짝 무겁긴 한데 <웃음> 예. 사실 저보다 또 이제 어 퍼포먼스에 임하는 예. 우리 친구들도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되게 어뭐 진행자도 진행자지만 약간 안쓰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한편으로는 맞아요. 공감이 되니까 예. 예. 그 무대를 또 앞두고 준비했을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공감이 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짠해가지고 어? 어 울지도 몰라 아 어, 근데 <웃음> 무대 보면 감동이라 울지도 몰라요 아, 진짜 예 그럴까봐 네. 이제 조금 네 정신줄을 잘 잡아야죠 네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태연씨 엔딩 크레딧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웃음> 아니, 이리, 자, 이렇게 끝나나요? 끝났어 아 어떡해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태현 씨? 못한 아니, 얘기? 못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지금 이 노래 끝날 때까지 다 해도 못할것같아 예, 웬디 씨가 한 1시간을 한 웬디 씨가 좀 네. 예, 벌어주면 되는데, 어... 웬디 씨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럼 영스로 갈까? 지금 끝나고? 영스, 제 영스 스케줄 한번 볼게요. <웃음> <웃음> 씨 <웃음>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정규가 아. 2년 반 만에 이거 너무 길어요. 그리고 활동을 <웃음> 1주밖에 안 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어, 나 지금 <웃음> 어떻겠어? 컴플레인 받는 지금 네. 입장이. 어떻겠냐고 우리가 1주만 활동할 거면. 그쵸. 우리가 네. 2년 반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제가 손을 써 보겠습니다. <웃음> 뭐라는 거야? 아무 말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말. 예. 네. 피연씨 중간중간에 네. 녹음 좀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선공개로 네. 곡을 좀 내주시고 1년 만에 정규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길 제가 기도할게요.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뭐 사실 불가능한 단 일인 건 압니다. <웃음> 이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한테 앞으로의 계획과 또 아우.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네, 어,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 네 올해가 올 이제 또 시작되면서 저도 기분 좋게 IMBU 앨범으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어, 앞으로 사실 스케줄 굉장히 많습니다. 계획돼 있는 스케줄들이 그래서. 저는 약간 겁이 나지만, 음. 네, 그래도 이제 풀어졌나요? 네. 즐기는 법을 찾아가는 중이라서. 열심히 또 네. 해야죠. 그럼요. 네. 자꾸 집에 여러분들... 언제 가냐고 물어보지 말고. <웃음> 요즘에 녹화 시간 다 길단 말이에요, 태연씨. 네. 이거는 본능 아닐까요? 귀가 본능? 귀가 본능, 아이고, 조금 죽여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네. 네. 어쨌든, 네. 저하고 오랜만에 방송 함께 했는데, 어. 생방송 어떠셨어요? 일단, 언니의 그, 약간 이, 뭐라 그래야 돼? 마이크 들어올 때와 빠질 때이 예. 돌변하는 모습이 아 그래요? 네 텐션이 예. 갑자기 예. 어, 갑자기 아나운서로 돌아오시고 <웃음> 아 탱구랑 아, 말할 때는 텐션 어, 올라가는? 장난 아니야 아. 장난 아니야 아. 제가 처음 보는 느낌의 언니의 아. 그런 텐션으로 오셨다가 예. 딱 마이크 들어오면 예. 박수현의 러브게임 <웃음> 이렇게 오시니까 <웃음> <웃음> 진짜 새롭다 저도 이 멜로디가 있어요 아. 박수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네. 멜로디가 있습니다 예. 아 너무 오늘 행복했고요 네, 저도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못한 얘기 없죠? 많은데 어, 네아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소원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소원 어, 네. <웃음> 둘셋 <웃음> 소원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Hello